주식이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이란 공부를 많이 한다고 돈을 버는 게 결코 아니며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손해보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자칭 전문가나 주식 박사 나는 사람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 한 시장에서는 일반인과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상승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이도 주식 사면 돈 법니다. 하락장에서는 아무리 똑똑한 천하제일의 주식 박사라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 한 똑같이 손해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주식의 고수인가요? 결론은 주식은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잘 아는 사람이 박사라는 겁니다. 즉 상승 타이밍을 얼마나 잘 포착해서 주식을 사냐이며 하락 타이밍을 얼마나 잘 포착해서 팔아야 하는가? 오직 이것만 연구하면 되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가지고 아직도 전업투자로 단한 번뿐인 자신의 아까운 인생을 오로지 주식과 단둘이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98년 2월에 처음 주식을 했습니다. 주로 중기 투자를 했습니다. 98년 8월에 지수가 280을 찍었습니다. 다음해 말에 찬 호스닥 개거품 평생 일은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만이 그게 달할 무렵, 좀더 짧은 시간 틀을 발견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목표를 월렌 버핏으로 9 1 1일대로 당시 폭락 마감 시점에 흥창을 샀습니다. 다들 급반등하는데도. 한가 하루 더 가길래 팔았습니다. 곧 부도났습니다. 그 이후로 자신 있는 매매를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반성은 커녕 정보 부족이나 탓하고 단지 종목은이나 탓했습니다. 4년의 컴퓨터를 샀습니다. 실시간으로 시세를 보면 잘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데이를 한건 아니고 스윙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 원저 바이오 폭탄에 맞았습니다. 그때 3일짜리 급락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컴퓨터로 한지 한 달도 안 되어 자그마치 3분의 1을 날리고 철수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1년에 한두 달 꼴로 매매를 했고 그때마다 손실을 봤습니다. 중기에서는 꾸준히 벌던 종목에서 컴퓨터를 사고서는 다른 시간틀에서 처절히 깨지기도 했습니다. 재산이 줄어들고 마음이 급해질수록 매매 시간틀은 점점 짧아져 결국 데이를 위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손실이 누적되면 그냥 할 맛이 안 나서 다 출금했습니다. 심지어는 시작하자마자 첫날에 8% 손실을 보고 딱 하루 만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쉬는 동안엔 주로 공부나 특정 시험에 대한 미련 등에 연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도서관에 주식책을 갖고 가게 되는 등 주식에 대한 미련이 다른 미련들을 이겼습니다. 그러다가 7년 후반부터 한 번에 몇 달간을 거의 연속으로 매매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하니 드디어 데이에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몇 단계 안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다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크게 깨져서 제자리걸음 내지 후퇴를 반복했습니다. 됐구나 싶어서 규모라도 늘리면 더욱 심각하게 깨졌습니다. 언뜻 언뜻 들던 차라리 죽을까라는 생각은 어르더 위험하고 원시적인 충동으로 변했습니다. 정신을 안 차리면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무서워졌습니다. 8년 4월 말에 노가다를 띠러 음역 사무실에 갔습니다. 자네, 공구리 좀비려봤나 그럼요, 저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는 건 줄로 알았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공구리를 삽으로 비비는 일은 물까지 섞습니다. 하루 뛰고 알아 누웠습니다.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이는 이 일을 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주식으로 된다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필사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좀나아졌지만 여전히 크게 깨지기도 하고 연패도 했습니다. 도끼 좀 품었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님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원금도 작고 생활비 문제도 있기에 더욱 문제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위태위태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와중에 절제신공님 그를 만났습니다. 손절이나 이식이 잘안 되는 건다그 시각의 원인이 있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뀐다는 취지의 단문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저런 주식책들을 이때가 느낀 것의 상당 부분은 그 글에 대한 추석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 시기에 볼펜 400자루를 넘게 먹었다는 천지신국님의 시같은 글도 읽었습니다. 손절 실패나 이시 실패에 대한 것부터 이런저런 이시들을 닥치는 대로 정리했습니다. 모남이그 볼펜 기준으로는 한 100자루에 먹은 듯합니다. 볼펜을 너무 쓰니 클릭할 때 집게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8월 라 무더위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까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8월에 장중의 컨디션 조절에 자주 실패했습니다. 평정심 유지력, 실력 발휘력, 실력 발휘 유지력, 뭐 이런 해괴한 이름들을 붙여가며 이쪽을 공략했습니다. 연패가 사라졌습니다. 예전엔 5% 이상 손실을 보면 다음 날도 거의 자동으로 손실을 복원했었습니다. 장중에도 2% 이상 깨지는 매매가 나오면 제 스스로 무너지기 일 수였었습니다. 풀미수나 현금 매수도 따로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매매하려는 종목의 순간 체결액을 감안하면 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장중에 하한가를 맞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되고 있던 어느 날 11월 11일에 예상 못한 일이 터지면서 다 꼬여버렸습니다. 이 트레이드에서 장중에 매도 주문이 안 나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도 통화 중이었습니다.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결국 증권전 산비상 주문을 했습니다만 그마저도 안됐습니다. 보유 종목은 매도 타이밍을 지나 하락하고 고객 게시판에도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게시물들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평정심을 잃고 극기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니 몸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평상시 문제가 의심되던 곳들에 모조리 말썽이 났습니다. 어쨌거나 당시에는 좀될 만하니 전산장애에다 몸까지 말썽이 나는 개 같은 경우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진짜 다시 몸이 좋아지리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었고 이대로 이런 식으로 죽는구나 싶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건강마저도 하나의 큰 관문으로 만들어버렸음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이없게 치질까지 걸렸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건강에 나쁜 생활을 너무 오래 해왔으니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전산장애 이전 한동안의 매매도 알고 보니 행운이었습니다. 엄청난 변동성장세에 데이와 스케이핑으로 소액매매를 한 것인데다가 그 이후의 매매일지에서 보이는 식으로 연패한 것을 보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이상이 제 주식이력이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겪은 그리고 앞으로도 몇 번은 겪을 고통에 대해서는 생략했습니다. 주식을 하게 된걸 후회하냐고 묻는다면 곧 죽어도 후회한다고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목숨을 수도 없이 걸어야 하는 일인지 그때도 알았다면 절대 안했을 겁니다. 성공까지 이제 몇 관문 안 남았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규모 관문, 중장기적인 인내 관문, 자만 관문, 매너리즘 관문 등등 많아야 10개나 남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번 통과해도 땡이 아닌 관문들이 수없이 많다는 걸지리도록 겪고 나니 이젠 다 됐다라고 할 만한 실력 수준이란 애초부터 치명적인 개념 오류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6, 7, 8월에 당장 매매에 도움이 될이 시들을 주로 정리했다면 이번에 알는 동안에는 매매와 상관이 없는 듯한 심지어 뜬 구름을 잡는 듯한 이 시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덕에 헛건문과 중요한 관문도 조금 보이는 느낌입니다. 동시에 아직 얼마나 모자른 실력인지도 감이 옵니다. 생활비 건문이 의외로 뚫기 어렵기에 골치가 아팠었지만 몸이 아프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몸만 괜찮아지면 뭔 일이라도 할 테니. 제발 몸만 괜찮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란 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영양불균형,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등이 누적되어 면역력이 약해지면 아무것도 아닌 듯한 것이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감기, 면도상처 등이 폐렴이나 폐혈증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폐자부활를 위한 우선순위는 건강생활비 노력 매매자금 순서인데, 매매자금 마련할 국리부터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도 최소 1년은 뒤에 있으신 겁니다. 주식 판을 떠나지 않으면 한때 얼마를 벌어도 결국에는 다 잃고서야 떠나게 된다는 말이나 될 때까지 계속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혹시 살면 결국에는 된다는 말이나 둘다 맞지 싶습니다. 떠나려면 수긍을 하고 떠나세요. 어설프게 적당히 생각하고 떠나면 다시 돌아와 진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양할 가족이 있다거나, 취직을 할수 있다거나, 목숨을 걸수 없다거나, 아직도 깨지지 않은 인간관계가 있다거나,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거나, 이 바닥은 반칙이 난무한다거나, 가능한 모든 이유를 생각해내세요. 그리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란 것을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하세요. 활자로는 실감이 안 되시면 해외 사이트들에 가서 각종 시차 사진도 보세요. 목숨 잃는 분들이 검색 결과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고 방식 때문에 사고사로 분류되는 자살도 많을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마기를 해서 2천인가를 모으고서 시작했다는 글을 어디선가 읽었습니다. 일하다가 마음이 약해질 때는 2천 모은 독한 사람도 있다고 한 번씩 되새겨야겠습니다. 어디서든 돈만 좀 구할 수 있다면 다 되겠다는 마음이라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 봅니다. 그런 마음이면 함정에 빠져서는 함정을 더 깊게 파는 삽질만 더하게 될 뿐입니다. 빌린 돈으로 일어선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다시 넘어진다고 믿고 일합시다. 생활비 건물과 상관없었던 사람들을 부러워할 시간에 그냥 일하자고요 일하면서 매매해봐야 둘다 안됩니다. 최소 몇 달간 일만 합시다. 요즘 힘드신 분들 많을 줄로 압니다. 그 중에서도 위험한 충동이 불쑥불쑥 드는 분들은 그런 충동과 부정적인 생각이 들 틈도 없이 노력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정말 미치겠다거나 죽겠다거나 할 때가 미친듯이 죽자 사자로 노력하기에도 좋습니다. 단, 매매를 제외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힘들 때 더욱 그렇습니다. 노력의 전치량에서 사실 매매 자체는 극히 일부이고 매매는 단지 노력한 것의 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매매를 쉬고 매매의 외 노력을 하기 한결 수월해지실 겁니다. 게다가 매매일의 노력은 일하면서도 할수 있습니다. 실행 자체에 대한 노력은 나중에 몇달 따로 하셔도 충분할 겁니다. 동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은 사실 주식우울증에 제일 잘 맞는 말입니다. 위험한 생각이 들면 온이 돌아설 때가 가까워졌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그게 사실이거든요. 만약 그때 세강자님이 자살에 성공했다면 그 이후에 승승장구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만 있으면 노력으로 실력을 늘릴 수 있고 실력만 있으면 원금 크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시다. 사실이잖아요. 물론 그 와중에 터널 끝에 불빛에 속지 맙시다. 어차피 몇십 번은 그 불빛이 가짜니까 믿음만큼 고통스러울 뿐이죠. 전 이번에 보이는 불빛이 진짜인지 확인할까 생각하다 그냥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확인하지 않고 남겨두면 그게 일종의 희망같은 역할을 해서 힘든 일도 견디게 해주는 듯 합니다. 어차피 계속하기만 하면 불빛의 허실과 상관없이 터널은 끝나겠죠. 전 작년과 올해는 재수가 더럽게 없다고 합니다. 터널 끝에 불빛에 또 속아도 무사할 운은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도 작년과 올해의 연구나 노력은 있다고 합니다. 마침 몸도 괜찮아지고 볼펜도 몇백 자루는 남아있습니다. 노력은과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생각하는 해야할 노력들의 필요한 시간과도 얼추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노력에 행운이 깃들기 바랍니다. 절제신공님 글들도 보니까 노력운이 온 다음에 좀 지나서 재물운이 온 느낌이 들더군요. 물론 절제신공님이 운으로 벌었다는 뜻은 아니고 미친 듯한 노력이 미친 듯한 수익률 이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트럼프가 자기 책에서 누굴 인용해서 한 말을 저도 인용해 마무리를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할수록 운도 더 좋아진다. 더하더 아이오크, 더러키어 아이게.